좋은 아침입니다 자, 오늘은 일요일 엄마랑 아빠랑 스크린치러 다들었습니다잘 먹겠습니다 <놀람> 마트 라타는 서울지로 3주일 왔습니다 서울지로서 집을 누우기로 했고 어, 살기의 호덕소를 샀어요 이쪽 면서 네, 손으로 이쪽 정리하고 하 이제 먹겠습니다 어, 자 이렇게 쭉올라이 넣어서 풍터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녁으로 피자를 먹어봅시다 <웃음> 우와 이두 가지면 돼 네. 자밥 먹고 작업하고 네 검태 끕니다 추워 자 오늘 아침으로 어제 먹다 남은 피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나가 봅시다 차 내가 지금 봄 엄마랑 나갔다 왔습니다 아무튼 네. 3분실 다시 와서 저 빠르게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을 빠르게 먹으려고 합니다 어, 우동 하나 끓이고 있고 네 오리 끓이고 있습니다 네. 네. 짜란! 자 점심 간단하게 빠르게 먹고 어그 이번 주 목요일에 강의 가서 배가지고 목요일 강의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. 점심 먹었으니까 커피 한잔 하면서 작업을 해보겠니까 오늘 저녁입니다. 바라 현미밥이랑 그리고 오리고기랑 떡갈비를 구워. 이 오랜만에 밥 먹는 것 같은데. 쌀을 먹는 것 같아요 밥 먹고 편집하고 그냥 피곤해 게임 좀 하고 브이로그 편집을 해봅시다 이렇게 강의한초영관입 점심으로 맘스터치 시켜서 물론 이거 다 먹을 건 아니고 저녁에도 이거 먹을 거지만 강하면호도구고도닭 만들고 있습니다 와나와나 많아, 많아. <놀벅> 남은 거, 먹으면서. 나 왜, 탱이지? 하나 먹으면서, 비비. <놀벅> <놀벅> 자, 어제에 이어서 만들어볼까요, PPT? 어, 땀 하나. 저오이 와플 하나 먹으면서, PPT <놀벅> 만들고 있습니다. 냠냠 상향라면, 스낵도 있어요. 나쁘지 않네. 라면 부셔먹는 느낌? 홈카페가 있으면 참 좋은 점이죠. 에, 엑셀런트 하나 사서, 아포카토 해 먹으면서, 아, 어, 이거 예전에 해놨던 거, 해놨던 거고. 어, 저거 사용법, 아 포카토. 음 자, 이제 내일 강의가 있어서 대전으로 출발을 해 보려 합니다. 출발하기 전에 집에 잠깐 들렸다가, 숙소 말고 집에 잠깐 들렸다가, 그리고 어, 주유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넣는 기름이 제일 싼이 <웃음> 네, 시국에 기름을 만땅으로 넣어야겠죠. 아, 사면서 지난번에 받아왔던 요거, 자 뭐지? 이제 김에 네, 밥좀 먹고 갑시다 밥 먹고 가야지 저녁으로 꼬들김 면이랑 그리고 고기 구워서 먹고 가겠습니다 <웃음> 자밥 먹고 집에서 쉬다가 이제 출발을 해 봅시다 아휴 자 폭풍경 가고 싶은데 타이밍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차로라도, 뭐, 드라이브 걱정이라도 해야겠네요. 물론 밤이지만. <웃음> 사실 창원이, 벚꽃이 진짜 이쁘거든요. 자야지, <웃음> 자야지. 쭈꾸미 하지. 잘 먹겠습니다. 오봅시다 반갑습니다 응. 자, 침을 먹고 뺏다방 커피 마시면서 오후 강의를 준비해봅시다 강이 <웃음> 끝났습니다 이제 장기들 엔탈한거 있어가지고 엔탈한거좀 반납하고 키? 먹으면서 가고겠습니다 벤치국수. 오늘은 과한다. 어? 진짜. 어 네. 어 고기도 맛있어. 도착! Yeah. 난 로켓 타고 이거 다뜯고올게 뛰어 줄다! 다다다 어? 내가 들고 가봐 이것도 아씨 에잉 기 단대기 단대기 단대기 단대기 이거 화분에 올려주고 있어 망고는 네어 망고 커피 어딘데? 도 이거 얼마나 한데 이거. 컵사. <웃음> 조미실. 잘 먹겠습니다. 고기 없이 당면만. <웃음> 자 사무실로 가봅시다. 동생이 컵사나 샀어요. 이렇게 그래. 사무실 와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. 동생이 사준 것도 모두 다 먹었네. <웃음> 산책도 하고. 잠깐. 문이 닫힙니다. 섹션은 여기서. 이거를 어버리습니다이거일요일부터이거볼게요 아, 산책 끝. 거예요습니다지산책 지금은 지금그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오라이징 right, 좋지 자 오늘은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네, 진주까지 아 원래 이쪽 라인 진짜 이쁜데 꽃다 떨어져가지고 아 시계를 놓쳤네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자 친구 결혼식장 갔다가 집으로 가봅시다 1시간 어, 반 정도 운전해야돼 서비스 센터 가셔야 된거 네. 가끔씩 덮었다가 피면 다시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안되네요 평일은 6시까지 오셔야 되고요 집 도착 집먹 오니까 벌써 부가씨가 넘었네요 지집 하나 먹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음. 유튜브 보면서 음. 슬 작업을 해볼까 음. 자편집중입니다 어. 네. 편집 프로그램에 빵나아 애기차 음.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고추장을 붓는다는 거. 그할수 있었는데 오래오면 뺐어 왜? 네. 안고 치킨 괜찮죠 이거 독기. 아 형아. 하제 치킨 시켜놓고 얘기만 하고 음, 치킨은 나 많이 남았어요. 그래서 내일 아침에 먹고.